자 오늘은 페퍼민트 에션셜 오일에 대한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퍼민트 에션셜 추출할 때는 이 페퍼민트 잎을 따서 말려요. 말려서 수증기 중유법으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페퍼민트의 학명은 멘타 파이페리타입니다. 또한 이 구성 성분들이 멘톨 성분이 40%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다 보니까 이 페퍼민트가 향기가 확 하고 상큼하고 시원한 향기가 나고요. 여러 가지 진통지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퍼민트 생산지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또 추출하고 있고요. 미국 이외에 전 유럽에서 어,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또 중국까지도 이 페퍼민트를 어, 재배해서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재식을 선택하게 할때 페퍼민트를 고르는 분들을 보면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 두통이 있거나 수시로 약간의 메스꺼움이라든지 기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거나 몸이 잘 붓거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되는 분들이 페퍼미트 에션셜 오일 향을 좋아합니다 이때 잠재시 상태를 치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어둡고 칙칙하고 하는 분들에게 페퍼미트를 늘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부기도 잘 빠지고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또 가슴 떨림이나 답답함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겁니다. 효능을 보면 첫 번째 효능은요. 기의 밸런스를 맞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고객께 페퍼민트한 방울을 100K에 묻혀서 어, 흡수시키는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혹이라도 마사지하는 도중에 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춰졌을 때 페퍼민트를 통해서 기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그고객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나 또 몸이 붓는 이런 현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아, 또한 머리를 할 때는 어, 페퍼민트 한 방울을 100회 찍어서 100회가 여기 머리 꼭대기 있는 부분이에요. 다가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만 시켜 줘도 이 참몰미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도 있고 또참물미가났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심할 경우에 구토 증상까지 나타날 경우에는 이런 이레온 컵에다가 따뜻한 물 37도에서 38도 정도 사이에 있는 따뜻한 물을 반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페퍼민트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가글인을 하게 되면 금세 이 구토 증상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구토 증상이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두번 정도 가글인해서 뱉어내고 세 번째 한 모금 마신 다음에 30초에서 1분 정도 충분히 가글 가글 가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켜 주시면 쫙 가라앉습니다. 어, 또참염미 이외의 구토 증상을 느끼거나 메스껍거나 어지러운 경우에는 체했을 때죠. 이때도 그 일용 컵반 정도에 37-38도 도에 온수를 붓고 페퍼민트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두번 정도는 충분히 가그린을 해서 뱉어내기만 하시고 세 번째는 한 모금 입에 넣고 충분히 30초에서 한 1분 정도 가그린 한 다음에 삼켜 주시면 체했던 것이 싹 내려갑니다. 가끔 보면 고기 많이 드시고 나서 복통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고기만 먹으면 배 아프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담즙 분비량이 적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 페퍼민트는 담즙을 분비할 수 있도록 촉 진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담낭의 문제나 담즙 분비가 안되거나 식사 후에 늘 복통이 있는 분들은 페퍼민트 가그린법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삼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아주 효과적인데 평상시에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페퍼민트를 진통제로 많이 사용하시죠. 근육이나 타박상이나 관절, 또 삐었을 때그 근육통증을 빠른 속도로 진통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는 10ml 공병에다가 조조바 5ml, 페퍼민트 5ml를 담고 한 방울 정도만 아픈 부위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를 해주잖아요. 그럼 빠른 속도로 진통이 완화가 됩니다 예, 또한 어, 코막힘이나 비염에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코막힘이나 비염은 이런 램프에 피우시는게 좋아요 어, 이렇게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렇게 눅눅한 날 집에 램프에다가 이렇게 초를 붙여서 이렇게 파파민트 향을 발향시키잖아요 8방울이에요. 신생아가 있는 곳은 4방울이 적당합니다. 발향을 시켜주거나, 이런 어, 티슈에, 티슈에 한 방울을, 이렇게, 어, 페퍼민트를 떨어뜨려서. 어, 배기맡에 두고 재우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옷깃 같은 데 떨어뜨려서 이 페퍼민트 향기를 맡으면 눅눅한 이 느낌을 많이 예방할 수 있고 어, 비가 오면 더 코가 많이 막히고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도 큰큰거리잖아요 그때도 페퍼민트를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옷깃에 떨어뜨려주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자, 또 여섯 번째는 어, 더위사냥꾼이에요. 요지 많이 더우시죠. 남자분들은 페퍼민트를 어, 욕조에 물 따뜻한 물을 받아서 네방울만 떨어뜨리고 10분 정도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요. 어, 더위가 싹 가실 거예요. 어쩌면 많이 추울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네방울이 너무 강하니까 두 방울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조교을 하실 때는 남자분들은 두 방울로 조교하시고요 여성분들은 한 방울 정도만 넣고 조교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반미트를 쓰면요. 처음에는 되게 시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에는 땀을 바깥으로 배농하면서요. 체온을 낮춰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체온을 낮추니까 저처럼 여성들은 특히 몸이 냉한 소음인들 같은 분들은 더 몸이 차가워져서 굉장히 춥습니다.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강화합니다. 여름에 수험생들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고시원에 계신 분들 너무 힘들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페퍼민트는 이렇게 백회 에한 방울 찍어 흡수하고 유칼립투스 글로블로스는 이렇게 향을 피우거나 머리카락이나 옷깃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향기를 맡게 맡으시면 집중력이 강화가 됩니다. 예. 아, 또한 어이 페퍼민트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꼭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의사항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어떠한 경우도 체하거나 멀미가 났을 때 외에는 그냥 이렇게 어한 방울 떨어뜨려서 벌컥벌컥 드시면 큰일 납니다 특히 간기능의 문제나 신장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떠한 경우도 향기를 맡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백회 한 방울 떨어뜨려서 흡수하는 정도 가그린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얘를 그냥 벌컥벌컥 드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임산부는 양치질을 하거나 가그린 하거나 백회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발향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 늘한 방울씩 드시 있는 것은 정말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페퍼민트를 드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임산부들이 멀, 입덧이 있을 때는 한두번 정도 가글가글해서 뱉어내시고 마지막에 충분히 가글인 하고 나면 이 점막부에서 다 흡수를 해요. 페퍼민트들이 점막부에서 흡수하고 나면 남은 양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때 드시고 나면 그 입덧이 촥 가라앉고 바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어, 맛있게 식사가 가능해질 겁니다 아, 또한 어, 영유아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코가 막히거나 비염이 있을 경우 이 페퍼민트 원액을 코 안에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코벽이 약하거나 코벽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페퍼민트가 가지고 있는 구소성분의 항원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내 몸에 항체가 없는 경우 항원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힘을 항체라고 하는데 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페퍼민트 알레르기가 있다고 치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은 피부에 이 원액을 바르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시원해요. 또는 브랜딩에서 발라도 너무너무 시원해요. 제가 개발한 채비경 아로마 연구소에서 개발한 오페스란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페파민트가 들어가요. 그 오페스 위에 아픈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은 약간 가려운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발랐을 때 한두 방울 바르라 했는데 이거 열 방울, 막 스무 방울? 안 아프니까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하면 얘가 체온이 상승을 해요. 이 피부의 체온이.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면 수분들이 증발을 해요. 그때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려우니까 막 긁잖아요 긁으면 긁으면 피부가 빨간 해지면서 상처가 나요 그러면 여기에 막 깍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알레르기가 아니에요 페퍼민트를 일시적으로 발랐을 때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어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가려워도 긁지 마시고 스윗알몬드나 뭐 마카다미아나 선플라오일 같은 캐리오일, 아르간 어, 또는 아로미 매직크림 같은 걸 그냥 덧발라 주시면 바로 가려움증이 사라집니다. 어,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땀이 날때 페퍼민트 바르면 시원할 것 같죠? 바르시면 일시적으로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줄줄줄줄 셀 정도로 땀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체온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수식 간에 체온 이 체온은 떨어지고 더위는 좀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겨드랑이 땀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페퍼민트가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수분을 배농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페퍼민트를 사용하실 때는 물을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어, 이 페퍼민트는 사실은 무독성입니다.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사용해도 괜찮아요. 요즘은 암환자들이 페퍼민트 차를 많이 드시는 이유들이 항암효과가 발견됐다고 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원액을 드시는 것 또한 주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어, 임산부가 입덧을 할 때나 기를의스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나 또 멀미가 났을 때나 또 어, 체했을 때요럴 때만 충분히 두번 정도 가글린을 하고 뱉어내시고 마지막에 어느 정도 페퍼민트의 성분들이 많이 증발한 상태의 물만 충분히 가글하고 마지막 거만 삼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차를 마신 것 같이 연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